암병 될까 말까한 사람있 있습니다 사람 따윈 신경도 안쓴니 저렇게 수풀 사이에 사람지가 있습니다 하고 거리가 한 1m 정도 웬만하면 금이 나서 확달아났을건데달아 나질 않습니다 이놈이 간이 좋은나봐 아니면 내가 자기한테 해꼬지 안할줄 어떻게 알았을내 마음을 어떻게 알았을까 저는 절대 애프지는 않고 이렇게 찰력만 같이 따라올라가 봅니다 살짝 날랐는데 저기서 저를 많이 쳐다보다가 다시 자기 할지를 합니다 갈 길을 계속 안네 급하게 날아가지 않고 나를 계속 주시합니 하하 이놈이 나를 간을 보내 간을 봐향합니다 많이 쳐다보고 나보고 어쩌자는 거야 <웃음> 내가 어쩌는 거야 네가 어쩌는 거야 하하 <웃음> 이야기가 됩니다 숲을 사이에서 다람쥐 한 마리가 이거 종이 노는 거 아닌가 빨리 가든지 내가 가든지 둘 중에 한 사람이 세워질 때가 된것 같습니다 서서히 나무로 올라갑니다 사람지가 잘하는 거 나무 타고 나무 내려오는 거예 이제 펄쩍 뛰었습니다 정말 순식간에 순서까지 올라갑니다 이젠 올라갔으니 내려오는 길만 있겠네요 내려오면 됩니다 이제 여기서 거꾸로 해서 바로 내려올 것같은 이렇게 결국엔 날 다람쥐가.